등록하시려면 보이스웨어로 연락주세요. 인천여고생 집단폭행이 논란이 되며 또 다시 소년법 폐지를 향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등록하시려면 보이스웨어로 연락주세요. 인천여고생 집단폭행으로 인해 소년법 폐지가 수면 위로 올라온 가운데 최근 박생기 법무부 장관이 밝힌 소년법 폐지에 대한 입장이 재조명되고 있다. 지금 보이스웨어로부터 인증서를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이 불거지고 청와대 정원미 제안 코너에는 청소년이란 이유로 보호법을 악용하는 잔인 무도한 청소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등록하시려면 보이스웨어로 연락주세요. 반드시 청소년 보호법은 폐지해야 합니다라는 제목의 글과 함께 청소년 범죄 처벌 강화를 주장하는 글이 게재됐다. 등록해주세요. 청원이는 부산 사고 여중생 사건 뿐 아니라 대전 여중생 자살 사건, 김해 여고생 살인 사건 등의 과거 사례를 언급하며 소년법을 악용하는 미성년자들의 처벌을 주장했다. 지금 보이스웨어로부터 인증서를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소년법은 만1 8세 미만 소년범에게 최대 형량을 제한하는 소년법 특례 규정을 적용하고 있다. 등록되지 않은 버전입니다. 특히 최근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의 살인범은 끔찍한 살인사건을 저질렀음에도 소년법으로 인해 최대 형량인 20년을 구형받은 바 있다. 지금 보이웨어로부터 인증서를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시민들의 소년법 폐지에 대한 청원이 확산되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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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되지 않은 버전입니다. 교내폭력행위에 대한 학교장 제처와 절차가 현재 합리적으로 마련돼 있는지도 생각해봐야 한다며 형사처벌만으로 출구를 마련하겠다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 버전의 동시지원 채널 수는 한계입니다. 등록하지 않으면 최대한 개의 채널만 사용 가능합니다. 그러면서도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